나 지금 1채널이 사람 더 많으니까 1채널 있어야겠다 아옷 디자인이 굉장히 아쉽단 말이야 이 어깨빵 어깨빵만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0.1%는 퍼 하르빈이아 부어걸려 나머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음 음. 음 음. 음 자! 먹자~! 아 근데 영 0.1 치네요 충분히 야 좋아좋아 이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무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과금에 살아있는 표본이죠 아이한 마리씩 남는게 낫나? 아 디눅스.. 잡힌거야? 설마? 없네? 아이고 어렵다 이거 아이고 아 잡혔네 여기 이채 아.. 그럼 어디가야돼? 루스칼아이거 시간 들려나? 어? 없네? 아아 걸렸어 쿨타임 걸렸다 쿨타임 아일분일분이면다 일본. 잡잖아 와 디녹스는 굉장히 빨리 잡네요 그냥 살아 등장하자마자 사라졌나본데 린투엠보다 무거금이 할만한 게임인가요? 린투엠이랑은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되죠 이 게임은 직업 무과금을 하실거면은 솔직히 직업 상관없어요 뭐라든 자기 노력에 따라 달라진 게임이라서 뭐라든 상관없구요 일단 전체 캐릭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아! 루두칼 전멸이요? 아 방금 끝났네 아나 이거 쿨타임 걸려가지고 못했다 여기 대기한 분들 뭐야? 여기 아직 보스 안나온거야? 아그럴일 없죠? 여기 불이 꺼져있죠 지금? 그럼 9시 보스 타임 끝났네요 벌써? 불이 서끝났냐 마석 강인네요 여기 요거요거 마석 이게 마석이죠? 자 이걸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원형 하나를 마석판이라고 합니다 마석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쓰는 거를 마석 각인. 흔히 우리가 마석 랩이 몇이냐라고 묻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는 요거 요거 요거 날개 요거. 이 날개가 마석입니다. 용어 용어가 정리가 안돼 있어서 사람들 좀 물어볼 때좀 곤란하는 게 많아요. 요게 마석이에요. 요게 마석. 그래 우리 물어볼 때이 마석은 어디서 얻요물어보요 마석은 어디서 얻요 요 마석은 필드보스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필드보스 잡는거 그 필드보스 잡을때 나와요 네 그게 끝입니다 필드보스 잡을때 그거랑 요 길드 던전 지금 이벤트로 보스 마석을 얻을수 있는 이벤트 하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길드 바로 들어가세요 무조건 길드 들어가세요 레벨 15되면 무조건 길드가세요 가서 무조건 돌아댑니다 이거 길드 던전 그리고 메인 퀘스트를 깨면은 어 어디냐 어 파르비니아까지 여기까지 마석 일반은 다 줍니다 네, 메인 퀘스트만 깨면 돼요 그 일반 등급 이상을 얻고 싶으시면 아까 말했던 필드보스를시심됩니다자이 게임은 지금 패치를 하면서 굉장히 희귀템이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초보 지역에서 예전은 여기 델라노르에서만 놀아도 진짜 파랑템이 넘쳐났거든요. 지금 이제 평균 트럭 올려가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초반에 내가 성장이 안되겠죠? 돈을 쓰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교환소에 있는 펭귄트 돌리판 이게 지금 패치하면서 이렇게 희귀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바로 말하자마자 바로 먹었네 자 이렇게 지금 희귀템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요거를 돌리는 제로를 어디서 구하냐? 이 치력의 근원이란는 제로는, 바로, 루나트라입니다, 루나트라. 현재 초반 지역 갈수 있는 지역은, 요, 고독의 숲이죠? 여기서, 이 토벌 캐스트 누누이 말하는, 매일 말하는 이 토벌 캐스트 하면서, 경험치도 받으면서, 도감도 채우면서, 일석 몇 조야? 일석 4조야? 채우면서, 사냥할 때 나오는 치력의 근원으로 영광템을 드시면 됩니다 아이 강화 주문서가 없냐 아... 주문서 주문서 주문서 상자 없니? 와 이게, 이게 주문서가 없네 아 미치겠네 <웃음> 자 주문서가 없는데 난 지금 골드가 있어 근데 주문서 지금 파밍이 안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문서를 사면 돼요 간단하죠? 돈주고 사면돼 저다링자 여기서 강화 바로 5강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영원석 장착을 해제하면 됩니다 아까 이 맹약에 끼고있는 영원석을 장착해주고 방금 뽑은 희귀템 갈아끼고 이걸 다시 장착해주면 돼요 그러면 난 전투력이 오른 거야. 자 아, 석주님, 자 영원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 놈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만 완성돼 있는 돌만 들고 있으면은 무한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놈을 무조건 맞네. 한 놈을 무조건 맞네. 진화 또 맞네, 진화해서 이 희귀까지 무조건 이 희귀까지 베이스 기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관한 내용은 이제 또 전투력 영상 제가 만든 그 가이드 2 편에 다 담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야태성님 오늘 악토 열 판에 영웅 몇개 드시는 거야? 와. 굉장히 오늘 운이 좋으신데요?